케빈의 집에 누구세요? 도착한 의 b 씨 누구세요? a n Nigashi. n u g 아 Tion, Kangajiga, n i g a s h 이 Majajunda. 해 a n g a j i n Kodara, n i g a s h i g 아 Tobum, Musa, m u y a 재밌었어 사람들도 만나고 드디어 아내와 통화하는 시간 아, 발은 어때? 아까 바로 너무 아프다 어, 야, 새끼발가락 어우. 물집 생겼지? 다 이미 다 벗겨졌네 아내의 네. 목소리를 듣자마자 가장 먼저 엄사를 부려본다 ]다. 어떻게 잔담? 내가 없으면 잠들 수가 없구나 잠잘수 있겠어요 꼬마 아가씨? 외계시는 기분이 좋아진 것 같다 족발 아직도 안왔니곧 아, 오겠지 거기 전화번호 나한테 좀 줘볼래? 여보, 거기 족발집이죠? 거기 지금 돼지를 키워서 <웃음> 키워서 만들어 오나요? <웃음> 제주도도 이거보단 빨라요. <웃음> <웃음> 내일은 돼지갈비찜을 해주고 <웃음> 모레는 등갈비찜을 할까. 맛있는 걸 잔뜩 해놓는다는 아내의 말에 의계씨의 입꼬리가 올라간다. 여보. 장난감을 갖고 놀던 의계씨는 깜짝 놀랐다. 아 여보 천둥 친다 아 진짜 어떡하냐 에이스가 지켜줄 거야 에이스 씨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지켜준다는 건지 모르겠다 흠아 이렇게 큰일 났네 천둥 공개 치면 이어폰 꼭 에어팟 꽂아 여보 에어팟 <웃음> 아 누나 무서워하시는까응 음, 이거, 이거 나랑 같이 있을 때도 이거 치면 잘 못자거든 음. 청각이 예민한 아내는 천둥을 무서워한다 걱정이 가득해진 위길 씨 아왜또 하필 또 천둥이 치고 그래? 마음 같아서는 바다를 헤엄쳐서 돌아가고 싶다. 아 이거 하루 떨어져 있는 건데 하필 오늘 저기가 비천둥이 치냐? 어 근데 갑자기 갑자기 왜 그러지? 아까까지 비안 왔거든. 음. 아내가 걱정되는 의계 씨는 애써 웃어본다. 드디어 도착한 음식. 와. 오늘은 고생한 의계 씨를 아, 위해 안녕하세요. 태빈 씨가 네, 맛있는 걸 싶었어요. 사줬다. 형, 제가 아이고. 살 찌워서 보내겠습니다 너 아주 대문이었어, 누나? 네. 잘했다 네너뭐 맛있게 먹어 그리고 든든히 먹고 많이 먹어 음, 그래, 알았어 이따 또 중간에 전화할게 전화할게 누 맛있게 먹어 음. 건수도 맛있게 먹어 네, 전화. 아.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나니 피곤해진 위길씨 <웃음> 케빈씨 몰래 베개에 <웃음> 수건을 여기 깔다가 들켰다 여기 기름이... 그래서 남의 집에서 실수할까봐 <웃음> 외계씨는 자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웃음> 아니, 아니, 아니. 타입이다. 그냥 취침으로 맞춰놓는 게좋 어, 나. 취침, 취침. 전기장판에 온도를 적당히 두어야 한다는 케빈씨. 그, 그, 뜨거워 죽어요. 크. 저희 외할머니 만나볼 거예요. 아, 외할머니야, 나도 뵙고 싶지. <웃음> 하늘나라에 계시는 아, 외할머니, 외할머니 이야기에 어, 외계씨는 아찔해진다. 아니, 저희 외할머니를 여기 왜었나 <웃음> 아니, 나 이제, 아니, 뵙고 싶지. <웃음> 건수내 동생 쪽인데 나도... <웃음> 난 감한 의계신은 빨리 이 대화를 끝내고 싶다. 아내와 꿈에서 만나기로 한 의계신은 얼른 잠들기로 했다. 뭐 아침부터 아, 탕수육 먹자, 미친 새끼. 의계신은 괜히 투덜거려본다. 못 먹겠다던 음식을 남김 없이 해치운 의계신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음. 준비를 한다. 아침부터 짬뽕에 탕수육을 줘줬네. 아까 두더 안 먹으시겠다고 탕수육. 아 근데 맛있네요. 그렇죠. 여기 자, 이름이 뭐냐? 탕수육이야. 아, 가게 이름 탕수육이야. 사장잘 <웃음> 먹었습니다. 요리 잘하시네요. 김포공항에 도착한 의계씨 아내가 비행기 예매를 해줬다. 너무 신기. 신기한 고래도 만나고 태빈 씨와 함께 즐겁게 비행기를 기다린다. 얼른 돌아가서 아내를 만날 생각을 하니 행복하다. 흐막한 회색 도시를 떠나 제주도로 돌아가는 의계 씨. 바람이 많이 부는 제주도는 착륙이 쉽지 않다 아내가 공항에서 슬리퍼를 대고 기다리고 있다 발이 아플까봐 공항까지 들어와 준 아내를 보니 감동이 밀려온다 아내를 만난 의계신은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아 집에 다 왔다. 안. 응. 데릴러 와줘서 고마워요. 당연하지. 어머. 고맙습니다. 당연하지. 보고 싶었어. 신발 갖다줘서 좋았어. 아 너무 좋았지. <웃음> 아 정말. 여보한테 눈이 안 가고 신발에 눈이 가더라. 콧구멍 어. 왜 이렇게 커졌어 또. <웃음> 의계시는 거짓말을 하면 콧구멍이 커진다. 그러면 은 이번 서울 여행은 여기까지. 다음에는 꼭 아내와 함께 가리라. 이틀에 걸친 의계시의 서울 여행이 무사히 마무리됐다. 의계시, 아내와 항상 행복하게바래어 아내 껌딱지 의계시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된다.